미안 늦었어 윤주야. 내가 늦게 놓고 말은 눌렀다. <웃음> 내가 죽일 놈이다. <웃음> 자 6번. 6번. <웃음> 6번. 아 5번까지는 계산이고 6번. 이거 x제곱 나오려면 누구랑 누구랑 곱해야 되냐 이거지? 네. 자 처음에 x 세제곱은 누구랑 곱해 질 수가? 없어요. 없어. 그냥 버려 죽여 그냥. 어디서 칼을 째버려 죽어. 아 너무해. 아이 그만해. 마이너스 x제곱은 누구랑 곱해져야 돼. 얼마야? 4X제곱. 4x제곱 얘는 5x와 5x제곱 얘는 그렇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6x제곱이니까 계수 뭐? 16, 16. 16.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xy의 계수 똑같은 문제고요 8번도 같은 문제죠 네. 넘어갑니다 이제 네. 9번이요 자, 이거 그때도 누가 질문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9 번은 중요체크다.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이지. 네. 글자가 너무 두꺼우면 좀 줄여도 봐 되니? 네. <웃음> x 플러스 괜찮아? 네. x 플러스 b, 윤주는 괜찮아? <웃음>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 b 맞지? 저기 있는 괄호는 왜 들어간거야? 보기 흉하게 자 그러면 이게 3개 있으면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에 x 플러스 c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 x 세제곱에 그치? 이렇게지 그럼 만약에 4개가 있다면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최고차항 바로 다음에는 뒤에 있는 이 숫자들을 다뭐한게 온다? 더한 더한게 오. 온다 맞니? 음. 더한 게 온다 맨 마지막 상수항은? 곱한, 곱한 게 온다 그럼 봐봐 x1, 2, 3, 15몇 차야 이거 원래? 15, 15. 15차인데 x14차의 계수는 그러면? 이 숫자들을 다 더한 거에서 오지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랬더니 이걸 음. 언제 다 더해요 하면서 찡찡대는 지우가 있을 거야? 음. 이거 어떻게 더해? 제일 약한 애랑 제일 센 애랑 더하면 얼마야? 16 그게 똑같다고 계속. 그러면 얘랑 얘 <웃음> 더해도 얼마야? 16 이게 가우스가 한 거야. 가우스가. 그래서 응. 처음 수 더하기 <웃음> 끝수 <웃음> 곱하기 <먹었어>? 개수 나누기. <웃음> 옛날 옛날에 가우스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초등학생.. 가우스! <웃음> <웃음> 아니 쌤 가우스라 했잖아요 가우스! 걔는뭐 가우가 그렇게 많냐? 아그쌤 가우스가 왜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 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몇 개야? 15개 나누기 2 니까 120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웃음> 괜찮아요 너의 조만간 조만간 내년 이맘때쯤에는 1부터 10까지의 합과 1부터 20까지의 합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10의 제곱까지의 합을 외우고 있어야만 해요. 음. 안외우면 때릴 거니까. 아, 고만 자식뿐. 어맥빠셔 똑같은 게두개 있는 거지? 네. 써보면 x 더하기 얼마야? 2x? 3x? 4X, 4제곱. 5X, 5제곱. X6제곱은 필요가 없지 얘 계수니까 어차피 전개해서 네. 여기까지만 쓰고 똑같은 게 있으면 되죠 맞나요? 네. 아 세상 좋아 자 이렇게 있지 그러면 5차를 만들려면 얘는 누구랑 곱해줘야 돼? 오. 4차 와, 왜? 그래 5차잖아 그러면 4X5제곱이지 윤아 괜찮니? 그 다음 얘는 누구랑 곱해줘야 돼? 얼마야? 그러면 6X5제곱 얘는 또 누구랑 곱해줘야 돼? 얘랑 곱해줘야 돼? 그럼 얼만데 얘가 6X5제곱 얘는 누구랑 곱해줘야 되는데 얘랑 곱해줘야 돼? 는데 얼마야? 그러면 또 이게 4X5제곱 이게 혼자 방송하고 있으면 얼마나 뻗한 사람 혼자 목소리 바꿔가면서 이게 또 얼마야? 다 이랬지? 오케이 자 가자 20.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웃음> 요래요래 요래 계산한다는 거. 다음 6번 있는 페이지로 갑니다. 6번? 아 11페이지요. 자 11번 같은 경우 이이이 이, 이, 이 전개 하나만 해보자. A-B-C의 제곱을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제곱하냐면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끝에 거 제곱해서 더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지 그 다음 둘씩 곱하면서 두배 하는 거라고 했어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두 배니까 마이너스 2AB 얘네 들이 곱하면 플러스 e b c 그치? 맞니? 왜 다들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니? 오케이 요렇게 할 거야 요런 식으로 계산할 건데 그럼 생각해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나올 건데 a제곱 b제곱 c제곱이 나올 거고 뺐으니까 필요 없지 걔네는 맞니? 여기서도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올 거고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올 건데 뺐으니까 걔네들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는 건 필요가 없다고 얘는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 뭐 나와? 2ab 나오겠지? 그럼 ab만 조져보자 ab만 여기는 마이너스 2ab가 나오겠지? 근데 얘니까 뭐야? 그러니까 4ab지 현재까지 여기서 누가 나와, 여기서? 마이너스 2AB 나오지? 여기서 2AB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2AB이지? 그럼 AB는 사라지네, 얘 아니야. 이렇게 답을 찾아갈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윤주 알겠니? 다음 페이지 14번 몇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아. 이거 이제 풀수 있는 사람, 14번. 할수 있어? 어떻게 해? a 플러스 b는 음. 4 마이너스 그치 이게 4 마이너스 c고 4 마이너스 a고 4 마이너스 b잖아 4 대신 뭘 써보자고? x를 써봐 그럼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뭐? X제곱 +AB, BC, CA에 x 제곱 플러스 a b b c c a의 x 마이너스 a b c잖아 근데 x가 4니까 4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뭔데? 4잖아 4의 세제곱 플러스 얘가 뭔데? 3 곱하기 4 마이너스 얘가 6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얼마야? 이거는 시험대비 때마다 해 올해 시험대비는 안해보자 올해 시험대비는 얘를 안해보자 아니 얘 이만큼 연습했는데 미치고 왜 하는 거야, 이거? 어, 하겠다. 윤재 미안해. 자, 다음. 이 잠깐만 페이지가 왜 이렇게 됐지? 순서가 바뀌었어 음. 자 이거 15번 전개 어떻게 하실래요? 치환 치환? 네. 좋지 <웃음> 어떤 치환? 부호가 다른 애들을 유심히 봐봐 지금 Y랑 얘가 부호가 달라 여기는 있 Y 부호 다르고 여기는 있 Z가 부호가 달라 그러면 부호가 같은 애만 놔두는 거야. 앞에다가. 오케이? 네. 부호가 다른 애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는 거지. 그럼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이 정도까지 상세히 이런 문제를 설명할 줄은 몰랐어.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z의 전체 제곱이겠지. 네. 그치? 그럼 계산하시면 나오겠네요. 합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 yz 마이너스 4z제곱 정답은 두둥탁 다음 16번 같은 경우도 지금 혹시 이거 뭐야 RPM이랑 진도 맞춰서 다 풀어놓으신 분 혹시 있어요? 그 힘이 다 풀었지. 아니, 일단은. 지금 왜 조용히 시대는 거지? 오늘 <웃음> <나> 까지나오늘 <오늘까지 했죠? 웃음> 넣었어. 나 윤주가 할 말을 그대로 해 줄게. 왜 푸는 거야? <웃음> 오늘까지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윤주 아직책안샀지 두둥딱. <웃음> 두둥딱 시는 거예요. 이거 넣고 싶어. 부, 부금으로 <웃음> 아니 설명 하지. 아니, 이슈 말고 실제로 방송 온라인 수업하다가 니네가 헛소리하면 두둥탕 넣고 싶다고 너요! 근데 그거 어디서 <웃음> <웃음> 아니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재생하면 니다야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알아? 이거 온라인 수업을 할때 왜요? 되겠냐가 첫 번째였어 음... 니들이 집중을 할 것이냐 어, 집중했는데요어 근데 다행히 니네가 너희뿐만 들 아니라 남자애들도 너무 집중을 잘해줬고 그니까 오히려 내가 화를 안 내는 거야 진짜 내가 화안 내잖아? 화를 안 하는지 모르니까 화를... <웃음> <그쵸>? <웃음> 어? 똥소리뭔 소리? 똥구멍 소리 들려. 아니 똥꾸냥은 그냥 나오는 소리고 <웃음> <웃음> 밖에 나가면 엄마가 진짜 선생님이 밖, 뭐 밖에 나오면 진짜 쌤이식 날이라고 해서 맞아 무서워. 제가요 어. 쌤이 20분간에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래 나갔거든요 근데 엄마가 야! 이러면서 들어가면 됐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내가 거기 어떻게 써드리냐면 어떤 날은 이, 뭐 10시 20분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나오면 좀비 취급해주세요. 등짝 스매싱을 어떤 날은 등짝 스매싱 때려주세요. 어떤 날은 총을 쏴주세요. 뭐. 어머! 그거 제발들어서다얘기해주잖아요 <웃음> 제가 <웃음> 나서 엄마가 등짝 스매싱 때려다는데 <웃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동생이 <웃음> 막저 저, 동반에 <웃음> 들어오려면 엄마막 <웃음> 야! 근데 공부만해주 사가지 <웃음> <하지> 마! 이러면서 <웃음> 에뭐 그 진짜로? 오공부 이게 그럴까요? 만약에 잠깐만 내말 들어봐. 이게 너희 분위기가 좋아서 부모님들이 이걸 잘 인정, 인정을 해주시고 이해를 잘 해주시면 우리가 더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그냥 다른 공부한다고 막 바빠서 못올때 있잖아 음. 야 그러면 야 우리 다 같이 12시에 접속할래 12시 괜찮아요 선생님 우리 밤늦게 공부할게 12시 스트리밍 키는데 <웃음> 선생님 오늘 야 그럼 미안한데 어, 내가 미안해. 오늘 다 질문 못 받았으니까 오늘 밤 11시부터 아프리카 방송 킬테니까 그때 들어와서 질문 던져 내가 다 풀어줄게 그래도 아 되잖아. 이게 아프리카. 가능해진다고. 아프리카 방송에서 다른 방송 보면 어떡해. 비번 그럼 유튜브도 아. 마찬가지지. 아, 그럼. 어, 유튜브도 마찬가지지. 근데 유튜브는 누구나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 아까 수업을 거의 막 기분이 막 나빠졌어. 근데 <웃음> 아프리카는 비번을 걸어놓을 수 있더라고. 음. 너희가 비번만 쉐어 안 하면 못 들어오지. 그렇지? 그 탐방은 가능하게 해놓을까? 혹시 알아 <웃음> 보경이 들어오면 내가 보기로 할지. 자 슈퍼챗 쏘기만 하니까 죽여버릴까야 진짜로? 슈퍼? 그니까 후원 이런 거 하지 마번 어? 하지 <목소리> 몰라 나한 번도 안 나와서 별풍 <목소리> 나오면 나틀어맡게 절대 안 별풍야x2 야 별풍 쏘고 이거 야1 1 16번 오늘 나 너희 푸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5시에 집에 보낼 거야 오, 네. 어, 오래 안 앉혀놓을 거야 5시에 보낼 거니까 그전까지 열심히 하고 가 네. 오케이? 왔으면 얼굴 보고 진짜 열심히 하고 네. 가고 목요일 수업은 어떻게 될지 내가 수요일 내일 보내준다고 얘기했지 네. 자 이렇게 네 개의 전개야 뭐가 가능하냐면 x4제곱 플러스 더한 거 이렇게 만도 되지 맞니? <웃음> 소리 괜찮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 다 더하면 마이너스 4의 x 세제곱 플러스 둘씩 곱한 거거든 15 -5 -15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9의 플러스 3 이거의 x야 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에 또 뭐가 와야 돼 아이씨 진짜 뭐가 와야 돼 플러스에 셋씩 곱한 거지 그럼 셋씩 곱한다는 건하나 들고 곱한 거야 다 곱하면 얼마냐면 45거든? 5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 45 플러스 15 이런 식이야 이거 누가 해? 안해 이렇게 이렇게 안할 거야 윤주야 오케이? 이렇게 안해 <웃음> 이렇게 안해 그럼 이거 어떻게 전개하는 게 편해? 합이 같은, 같은 거합각 그럼 얘랑 얘가 만나야 되는 거니? 아니, 아니지 얘랑 누구? 그... 얘 예, 그래야 더한게 2x-2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까지가 공통으로 나올거야 x제곱-2x 뭐 이런게 가보자 전개하면 x제곱-2x-15 x제곱-2x-3 공통이 보이지? t-15에다가 뭘 곱해? t-3을 곱해서 전개하고 t 돌려주면 되겠지 유나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9페이지. 야, 17번 이거 보면 떠오르지 않니? 너 이거 풀다가 질문 엄청나게 했던 그 악몽이 떠오르잖아. 아, 씨발. 아, 뭔지인데. 뭐 저거 그때가 아니, 필름 있잖아. 아, 필름. 아, 내가 너 이거 이거 선생님이 다 알려 준. 근데 봐봐. 이건 분명히 센 그리고... 유사 문제야. 센 쌍둥이 문제야. 이거는 RPM에서 봤지. 그럼 센애도 있겠지. 문제집은 돌고 돌고 그 문제가 그 문제야 네 어. <웃음> <웃음> 이거 누구야 네 유나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지 네 그것의 제곱이지 네 그러니까 나는 얘를 야 얘를 T 얘를 K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지? 네? 네! 네! t 마이너스 k에 t 플러스 k 맞지? 네... 근데 t라는 게 a, 마이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고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잖아? 얘도 간단해 그럼 빼주면 뭐 남아? 마이너스 2b 세제곱 남아 네. 그렇네 더하면 플러스 2a 세제곱 남아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A B 전체의 몇 제곱? 세 제곱이지 네. 근데 A가 누구냐면 K 마이너스 3이고 B가 누구야? K 플러스 3이야 A B는 뭐야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9지 네. 너보자 K 제곱이래 K 제곱 마이너스 9 K k 제곱 8 마이너스 9 얼마 마이너스 어, 괜찮아? 그 i n u 마이너스 m 마이너스 s i 세제곱 n 마이너스 l 거기다 뭘 곱했어 마이너스 u 정답은 l 두 i 딱 u s Sil. Minus Sil. m i n 거 s Sil. m i n 는 s 글씨를 Minus s 데 l Minus Sil. m 대타, 지금은 k 지금 p s singing and t o n g 가 a q 리목소리 e m n o 가 going to be a good one. I'm not going to be 정말정말 정말 중요해 근데 이거는 다할줄 아니까? 패스 아... 19번도? 다할줄 아니까? 패스 맞지? 설마 못하겠슈? 못할 못 수도 있죠 <웃음> 어. <웃음> 왜그래요 <웃음> 나는 어머니 고향이 청청, 충청도야 청청도. 그 청주셔 그래갖고 청... 어머니 사촌들을 만나면 이런 사투를 되게 많이 쓰시거든. 저나 진짜로 뭐래냐면 뒤에서 막 빵빵거리잖아. 그럼 뭘 하는 지 알아? 아, 진짜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이 새끼가 이러가 진짜로 청주에 가면 차들이 60km 이상으로 잘안 달리. 선생님 거기 못 가겠다. 이 답답해서. 그 내가 언제 안 아시는 건 택시 타면 미쳐버릴 것 같아. 걸어 가시겠네요 자. 이건 종합이야 가자 통분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AB분의 뭐야 B-A가 6이야 근데 AB가 2분의 1이잖아 맞니? 네. 그러니까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B-A는 얼마라는 거야 3이지 3 AB가 얼마고 2분의 1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는 거지 네. 자 그럼 이것도 외워놔야지 A 플러스 B에 무엇은 제곱은 a-b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4ab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몰라중의 제곱은 9 플러스 2 11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인겨? 뿔마 루트 11 근데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뭐? 루트 11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면서 조건 따져가면서 푸세요 네. 다음 얼굴은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난 너희를 모두 믿겠어 야이 숫자랑 이 숫자보면 뭐하고 싶니? 곱하고 싶기도 하고? 더하고 싶기도 해야 돼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12 x, y 전체 곱한 거의 제곱 즉 둘을 곱한 건얼마란 얘기야? 36-29란 7 얘기야 네. 맞지? 근데 두 양수니까 xy는 얼마여야 돼? 3이란 얘기고 그럼 이거 이거 나왔잖아 지금 그럼 이거 봐봐 xy분에 뭘 구하는 건데? x 세제곱 플러스? 구할 수 있겠지 이거 둘 가지고 뭐부터 구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잘하고 있어 너희는 잘하고 있어 어. 남한고 가는데, 덕풍준 친구인데, 여학생인데, 이채원. 뭐 하는... 아, 그래? 네. 여기, 여기 온대요 어머니가 전화만 하셨어요. 오, 같은 반에 인스타이가 생겼어. <웃음> 아, 다닐지 안 다닐지 몰라요. 아하. <웃음> 다 하목토 반에 자리가 있냐고만 물어보셔서, 다음 주부터는 자리가 날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렸거든. 우리 4월 될 때는 이거 학교 가게 되면 지우나 메이나 주말로 옮겨지거나 그때 상황 봐서 결정을 좀 할게 뭐 음... <웃음> <웃음> 말고 나어자 <웃음> 요거 야 문제 23번이랑 24번을 보면 부모의 X가 있잖아 어 이거 왜 어다 있어. 이건 어디든 다 있어. 교과서에도 있어. 다 있어. 이 문제집이 있고 저문제집 있으면 다 있어. 나만 살겠다고 내 옆에다 공기청정기 놓은거 보여? 너무 하시네요 정말. 이것이 10평 커버야. 10평 커버가 돼. 이거 커버 돼. 10평. 어, 어. <웃음> 야 너는 온라인에서 방들어오기나 이년아. <웃음> 아니 저조용이 맨날 있었어. 있습니다. 너 저거 작잤잖아그딱 아, 첫날은 한못어 <웃음> 아니 제 <웃음> 웃겼던 게뭔지 알아? 애들이 막 이거 하고 떠들고서 막 웃으면 조금 있다. 이따... 왜? <웃음> 왜? 뭐가? 지너 <웃음> <왜 웃겨?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이름, 이름이 아이콘이었어. <웃음> 그것도 <웃음> 마데 아이콘? 아이콘? 아니인데? 뭐, 야, 개,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자, 여기 분모있어 분모없어 그러니까 얘를 뭐 해줘야돼? 아, 뭐. 나눠 그리고 아디다스 해줘 이렇게 네? 아디다스 아, 네. 해주면 x-3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 0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란 얘기야? 아, 3 아. 오케이 윤아 괜찮니? 그럼 여기서 합이 주어졌고 이걸 묻는건데 x 곱하기 x분의 1은 얼마인지 알수 있어? 이건 당연히 1이지 네. 그럼 뭘 구해야 돼? 이것 때문에 x-x분의 1을 구해야 돼 그럼 이거의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뭘 빼야 돼? 4 4, 4. 맞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인데 ab가 1이잖아 네. 그럼 요게 얼마인데 그럼 얼마야? 음. 5지, 5 오, 네. 5죠 네? 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네. 봐 X가 1보다 커 양변을 그러면 X로 나눠도 되지? 네. 그러면 1은 X분의 1보다 크지? 1은 X분의 1? 네, 네 그럼 X가 1보다 큰데 1은 X분의 1보다 크니까 X는 누구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양수, 양수. 그러니까, X, X 분의 1은 얼마여야 돼? 루 t 그럼 이거 X 떻게식세 t X 3제곱 X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돼? is n X <웃음> X 분의 세제곱 a g o 스 d thing. What? What? 잘봐 너희가 외우고 있는 식은 이거 넣었을 거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어떻게 구해야 해?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3 a b에 a 플러스 b지 자 외우는 건 이렇게 해야 편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건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는 거야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어봐 오케이 그럼 공식이 안 외워지면 얘가 기억이 안 나면 비슷한 공식을 떠올렸다가 숫자를 바꿔놓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아까 지우가 마이너스 3x 곱하기 y 플러스인가? 이랬잖아 음. 그치? 실제 내 머리도 그렇게 갔어 플러스지 마이너스 잘 모르겠어 그냥 마이너스 써놓고 어 마이너스 대입하면 플러스가 되겠구나 이거 계산하면 얘 나오겠죠? 아는 값들이니까 오케이? 요거는 메모를 해 놓으시는게? 좋아요 아니죠 왜요, 왜요? <웃음> 이거 일단은 샌다 푸신 분들은 샌 쌍둥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제가 드린 거다 푸시면 돼요 뭐야 자 저거? <웃음> <웃음> 일단 여기서 얘를 통분하면 요거 하고 잠깐씩 오고 쉬는데 쉬는 시간 동안에 마스크 내리거나 친구를 만지거나 하지마 네. 너희가 진짜 하지마 왜냐면은 모르는 거야 이거 희주의 잘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잖아 <목소리> 만약에 나경이가 확진자였어 그래갖고 내일 뉴스에 어제 무리하게 수업을 강행한 인스카이 학원에 확진자가 한명 있어버리면서 뭐 이렇게 너희가 다 퍼졌다고 치자고 그러면 <목소리> 너희 다 뭐라 그럴 거야? 아 나경이 이러면 서 그럴 거잖아. 아니요. 그럴 거잖아. 다 그럴 거잖아. 그러면 은 나경이 민망하잖아, 그렇지? 다 친구야 괜찮아, 나경이 괜찮아, 우리 다 같이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경이 <웃음> 미안하거나 민망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아예 안 건드리는 게 낫고 학원 올때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왔다고 생각해. 어 맞아.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왔어. 이 손으로 눈안 만질 거잖아. 맛안볼 거잖아. 형안될 거잖아. 마스크 한쪽 될 거야? 안될 거잖아. 옆 <웃음> 차라리 이래야 이렇게 치이기 옆집 얼굴에 문대 그냥. 잘 봐. 여기 봐. 통분. a b c 분의 뭐예요? a b c. 그렇지. 맞지? 여기서 방정식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a b c는 있어. 누가 없어? a b 구할 수 있지 이거 네. 그럼 구해지지 네. 자 근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x 세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x 제곱인데 여기 가운데를 바꿀게 이렇게 적어 놓는다면 얘는 x 는 세근이 a 또는 b 또는 c인 것까지는 알겠니 이시기에 X a, x-a, x-b, x-c일 거니까 오케이 네. 괜찮니? 네. 그럼 이게 세근의 합, 세근의 곱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러면 x가 만약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을 근으로 가지면 식이 x-a분의1, x-b분의1, x-c분의1이잖아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걸 전개하면 지금 표정들이 하지마 안하면 안돼 안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표정이야 이거 뒤집어 쓰세요 개수를 뒤집어 쓰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웃음> 왜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아예 바꿔 쓰시면 돼요. 그대로 뒤집어 쓰세요. 그럼 <웃음> 네. 여기 뭐가 와?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이 거지. <웃음> 네. 이거를 마이너스 ABC로 나누세요. <웃음> 마이너스 ABC분의 ABBCCA에 <웃음> X제곱 플러스 ABC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X 마이너스 ABC분의 1은 0으로 바뀝니다. 음. 음. 자, 난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근이 역수인 방적식은계수를 거꾸로 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는 0의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면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지금 다현이 표정이 그만해 이 새끼야 라는 표정 <웃음> 얘의 근을 갖는 방정식은 엑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엑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거라고 네. 오케이 거꾸로 쓴 거라고